휴폴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공지 드릴 건데요 원래 저희가 연비 비키니 공약이 있었잖아요 <웃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계속 비키니 공약하면 몸 걸고 하던데 나는 진짜 이걸 아무것도 없이 그래? 근데 네가 하겠다 그랬어 아무도 너한테 맞아. 비키니 입어달라 한 사람이 없음 아 아니야 그냥 난 놀러 가면은 아 입겠다? 그거 짚지. 그냥 보여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워터파크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빗소리 지금 보면은 이 순백색의 이 새하얀 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워터파크 가면은 난리가 난대 피부가. 하지만 계곡이나 바다는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계약도 슬슬 다들 했고 개강도 했고 여러분들 직장인들도다 지금 휴가도 끝났고 하니까 저희가 날짜 잡아서 그러면 뭐 바다 쪽을 한번 잡아 보는 걸로. 우후! 폭죽 파래 위에 폭죽 도자 우리. 근데 가면 비키니 안 입지. 비키니 입게? 아니 워터파크 원래 수영복을 입어야 잖아. 근데 수, 바다는... 수영복이 비키니만 입는 게 아니잖아. 근데 <웃음> 입지 마.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 사실 <웃음> <야! 웃음>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맵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기승전결 확실하네요. 네, 정말 빌드업, <웃음> 빌드업 최고지. 호흡이었어? 여러분들! <웃음> 영상 보시기 전에 저작권이 환영되 <웃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신나는 노래! 영상 보기 전에... 좋됐다고 여러분들! 영상 보기 전에 잠시 소련이 있었는데요! 어... 내 영상 어? 좋될 뻔했다고... 아니, 아니 좋됐다고! 어, 좋아요! 어? 댓글! 다른 어? 영상 보기 구독까지! 어, 노래 좋다! 아, 너네만 어? 듣지마! 꺼 빨리!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너... I 어. love coffee, I love tea <웃음> I love it, 다, 이것도 다, 저작권 다, 아니야? 다, 야 너무 잘부면 어떻게 그렇게 야 완벽하게 부르면 저작권 걸리잖아 아 미안 아 너무 시, 완벽했나? 아 CD 음질로 부르고 있어 CD 음질이면 음. 요즘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너무 막지네. 웃음> 아 그러네? 아 어. 그러네 <웃음> 어.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말 네? 하는 사이 저 둘이 연애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애로 이게 연애를? 이게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사랑 싸움 지겹다 그치 형? 정말 달라라 달라라 야. 왼쪽을 보십시오. 어? 이곳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아이 러브 유! 대발! 아이 러브 유! 너, 너. 너네. 너. 너 둘이 서로 초아하냐 떨어지라고. 거류자라고. 리 둘이 서로 초아하나 보지? 잡았잖아, 이 자식아. 제. 제 너무 덩거 말라고. 할피니가 연비손을 잡았다고? 어머! 어머! 어머! 애들 어쩔 건데? 오대일로 어쩔 건데? 니가 어쩔 건데? 오대일로 어쩔? 아, 할피니. 이거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떼 가지고 저희 다놓는 거야. 오. 이것만 와. 색깔이 달라. 연비야 내가 미안해. 그만할게. 음, 사과하마 <웃음> 음, 미안하마 그렇지. 이거 봐. 구금고. 와. 한 팬이의 하트와 연비의 하트가 미안아. <웃음>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포개지는 <웃음> 아, 아, 아, <웃음> 하... 순간. 이런게 만나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포개어지는 음. 순간. 어 설마 이거 그거 아닌가? 뭐... 남산에 붙여 놓은 한 편이랑 연비에 담을 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엄만만만만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 끝장을 보자. 요거는 라미한테 맡기자. 예. 오올 라미가 보여 주겠지. 간만에 실력. 오, 잘하는데? 아! 치서 치서. 한편아, 형이 들어 줄게. 어? 오케이. 공댕이 꽉 잡아서 형이 들어 올려 줄게. 한편아, 너 이거 해내면은 음. 진짜 완전히 까방권. 떨어졌는데. 그럼 뭐야 이미 떨어져 있는데 어, 연비 성공하면 나 절대 어, 성공하면 안 성공하면 진짜 절대 안 엮을게. 절대 안 아, 거주자, 누나? 제발. <웃음> 빨리 깨줘. <누나>. 너무 힘들어. <웃음> 조금만 기다려 봐. 너무 힘들 연비는 안 엮는데 한팬은 엮을 수 있어. 이양뭐요오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일부러 겠다. 야, 일부러 아, 겠네. 일부러 어머, 너네 정말 아, 정말 이다보야 그래. 그러니까 둘이 다음 주에 명동에서 우와. 데이트하기로 우와. 해서 아직 헤어지 케빈님도 누구한테 마음이 있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어? 야, 그일라형나 너무 아이씨? 좋아하지 말라니까. 한배나 케빈님 우리 비밀 아니었어? 몇명이야 도대체 지금. <웃음> 얘들아 남친 자리 비었어. <웃음> 오빠! 남한의 <웃음> <웃음> 작은. 제니, 제나. 아, <웃음> 남친 자리 <자림> 비었대. <웃음> 아 어, 잠깐만. <웃음> 어 얘들아 저쪽, 저쪽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 한편아 내가 미안해 한편아 내가 미안 알았어 안 할게 이건 레버가 아하 형 빨리 땡겨 <웃음> 형 빨리 땡겨 알았어 <웃음> 알았어 <형 빨리 웃음>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어. 아 미안하다고 갑자갈 아, 생각하지 아, 마안늘나 이거 생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돌아가 어? 아가 미안하다고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씨 진짜 아아아어 그래 어 근데 여기서 고인물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 어저좀 간지다 통통 통?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사랑맵이다 근데 요걸 이어버려야 되네 하나로 합치는 어? 거네 팬던트를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 얘들아 근데 이거를 저기로까지 가져가야 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웃음> 큰거 간다 큰거 간다 <웃음> <웃음> 큰거 간다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웃음> 아, 진짜 미안해 우리가 안돼 진짜 안 할게. 진짜 나 진짜 재밌었지? 지금까지 아, 아 미안해 어. 어, 아까 전까지만 행복했지? 아 미안해 일로와서 나 머리 좀 잡아당겨줘 그러면 진짜 안놀릴게 이것까지 음. 해주면 나 잡아당겨주면 어 진짜 안놀릴게 지금 나... 자기 속도가 주체가 안되는거 같은데? <웃음> 야, 야 제대로 어떻게 해봐 야 <웃음> <웃음> 속떼한게 느껴버렸죠? <웃음> 안되좋 오! 어, 건... 뭐야! <웃음> 야! 어, 한팬 연비 자리를 바꿨어! 둘이 뭐야~? 하지 말라고씨 <웃음> 시에나! 야! 거 버리지마! 한힘 풀어! 힘 풀어! 지금! 안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못나안 아, 어, 나, 나, 보여 나, 지금 나나나 나. 나, 나, 나. <웃음> 아, 형 안아줘 <웃음> 달렸어요. 나 <웃음> 이상한 결혼이야. <기라뇨>. 한편아, <웃음> 진짜 일본이... 예. 너의 행동에 따라 정말 끝까지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웃음> 어? 어어 <웃음> 어, 뭐야? 너 정말 진심인 거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너 <노노노노>. 너. <웃음> <웃음> 라미 할수 있겠어 한 번에? <웃음> 아니 저 어렵다. 칸 간격이 다 들쭉날쭉이야. 어 근데 그냥 약간 버니 압으로 온단 마인드로 해야 돼. <웃음> 안돼. 음, 내가 갈게. 이거깨면은 오늘 다들 엮지 않는거야?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하아저이 게임은 이짜임이이게임이이게이게이이이야야이거운전이야어둘이서이거같이 잡아야 이 야, 에바지! 오. 야, 이거... 아, 야, 진짜 협동 게임이네. 둘이서 핸들 잡고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근데... 아, 한편아... <웃음> 여기만큼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웃음> <웃음> 자, 한편아... 자, 그렇지, 정렬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더 오케이, 하나, 됐다. 둘, 셋, 둘, 아. 셋... 오... 아 오... 오... 오 어 어떻게든가 어떻게든가 어떻게든가 어떻게든어 어떻게든가 어떻게든어떻게든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 같이 러자자자자아 그게 안돼 지금. 안 돼. 우리 쫄보라서 그게 안 된다고. 너무 무서워. 무서워 떨어질까 봐. 할머니 허리나 좀 펴세요. 예. 아니 운전하 자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데야 잠깐 자 자. 이거 어, 오 어, 어, 좋아 가자 뭐로 뭐로 뭐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힐잇 힐잇 힐잇 그다음에 한 펜이가 오케이. 조금 어. 슬슬 안분하게 놓으면 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오케이 너무 좋아 잠깐만 내가 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 네비 좀 꺼봐요 앞에 아유 야 너네 왜 저장 안 누르고 있냐 너네 저장 안 누르고 있어 영차 영차 u 다 g y 이 u n g cha. o k 다 y I'm p i n 다 n g on a penny on a. That tashiaba. Young, cha. Yay. Pung, jay. Oh, it's y o 근데 이런 것도 보면 다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스토리 이미 우리가 다 짰지 오~~ <웃음>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스토리인지? 그 얘기하면 한펜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할게 오케이 이미 지금 영화 한편 다 썼거든 아! 시청자들은 으아! 연비 이거 깨서 저장하면 은 진짜 안 놀림 제발 한 번만 깨봐 저 얘기만 내가 한 수십 번 들었는데 아 진짜 이번에 진짜 약속 왜냐면은 이번에는 진짜 너가 1등이야 오 연비 깼다 네, 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하기만 해봐 이제 연비는 안돌리고한 펜이만 짝사랑인 걸로 되지. 와 뼛속까지 빨아먹을라 그러네 <웃음> 연비는 관심 1도 없음 음. <웃음> 갑자기 한펜이 주네 <팬> 열심히 <웃음>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방해하고 있어 <웃음> 방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에나 이거 올라. 밑에 사명이 조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흠. 제가 하겠습니다. 어이야 어, 어, 움직이죠. 오케이 어. 어. 아, 오케이. 떡상 가자. 오. 근데 진짜 드디어 한 편이 보여주나? 내가 네, 간다. 내가 깰게. 어. 올려 이거 올려. 어 진짜 한 편이만 보냈어. 이거 깨면 뭐임? 안 놀림. 오케이 해방. 그럼 이제 마음 정리한 거지 뭐. 그거라도. <웃음> 이거 내려줘 내려줘. <웃음> 그거라도라면은 그냥 좋아했던거 <웃음> 인정할테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조작했어요! <웃음> <웃음> 전화했어, 조했어요어 <웃음> 오케이~~ 어, 기나긴 1 0년간의 짝사랑을 끝내고 <웃음> <웃음> 어우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야 근데 여기 나... 대박이다 하트가 붙었다 찢어졌다 빗솔님 거기 발판 밟아줄래요? 밟고 있어봐 아, 아 이거 아. 뭐야 이것도 협동이구나 아. 서로 반대쪽 거네 형 타봐 내가 타 있으면 한펜이가 눌러줄거야 아, 그런 식으로. 어? 안 건너가도 돼. 다시 돌아오는 거 같은데 보니까. 연비야, 너 방금 버튼 위를 누르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불 켜졌거든요? 미안. 어, 건너가야 되네. 이거 상자는 왜 있는 거야? 우리가 좋아, 박스. 아, 눌러 놓으라고. <웃음> 어, 연비야, 너가 그렇게 그냥 가 버리면 아, 잠깐만. 내가 열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이거 내가 줄게. 빗솔님밟아 줘요. 빗솔아, 다음번에 아 시엔이가 어, 어. 만나면은 자기 좀 밟아달래 어. 아 오케이 ㅋ ㅋ ㅋ 또 밟는거 하나 잘하거든요 그거 알지? 빗소리한테 밟히면 진짜 죽는거 야 이거 깼다 야 깼어 빨리와 배타면 깨겠는데? 오. 이거 어? 다리 대고 그지? 어이딱이렇서 여행가나보다 이거, 딱. 계속 여행 어? 이거 저, 혼자서도 되는데? 그러지. 뭐 여행. 있는데? 니네 혼자 가겠다고 그러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안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내려 내려 아이 저아 우리가 밟고 있는 중 <웃음> 형... <웃음> 근데 연비야 그럼... 지금 출발하면 좀 이상해져. 떨떨떨보드치보드치 아, 잠깐만. 맞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세요 <여기세요, 웃음> 여러분. 아, 나못다 자, 우리 투어 상품 이용해 주신 우리 두분 감사드리고요. <웃음> <빨리> 내려. <웃음> <지금> 출발. <웃음> 아, 이거 그냥 정 내려버리네. <웃음> 배붙어 <배에> 간다. 어 <웃음> 이거 폭죽 나온다, 빈 형. <웃음> 와 <우와. 웃음> 그러면 빈 좋은 사랑하세요. 여 연비도 타있는데요? 그분 보호자 아 보호자? <웃음> 뭐야? 누구 보호자요? 예 누구 보호자인데? 케빈님 <웃음> 보호자 <웃음> 아내 보호자 케빈님? 응? 화난 쪽만 쳐보시라요 타이타닛 따라~~ 케빈! 캐빈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케빈! 컴백! 근데 저섬 우리 안가지 않았나? 왠지 덜 끝난 거 같지 않아? 어, 그러네 덜 끝났네 체크 포인트가 있네? 레츠 고! 근데 궁뎅이 좀 아저씨의 <웃음> 어, <웃음> 어, 연비 버림 연비 <웃음> 버린. 말을 하고 해야 될거 어. 아니. 저장했어, 저장했어, 저장했어. 이거 뭐야, 여러분? 둘두 음, 개? 정말 한패나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야 진짜 어떻게 와,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티가 나 버렸다.